너의 빈자리 더 짙게 너를 느낀 조금 뒤늦은 irony 길 잃은 맘은 lonely lonely 늘 익숙한 거리 계속해서 헤매던 우리 짙어지는 불빛 선명해지지 않는 life. 돌아 누우면 흐릿했던 내게 남겨진 꿈이었던 환영이었나 너의 빈자리 터지게 너를 느낀 조금 뒤늦은 나의 일어 길이를 맘은 lonely lonely 아프게 본지 마지막 k i 내게 너의 뒷모습만 내 Be my forever